안녕하세요. 네. 지금부터 소개할, 연주할, 어, 기타는, 피닉스 기타입니다. 어. 제가 리뷰하고 체험, 체험할 기타는 카디날티, 카디날티라는 제품이구요. 어, 보시면은, 드레는 어, 통바디에 예, 이쁘게 <웃음> 예, 어 옵션 그대로 예, 잘 나와 있습니다. 뭐 기타 생김새 같은 거는 예,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시고요. 아무래도 궁금한 게 소리니까 소리 연주 리뷰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이번에 그 연주할 곡은 그 마커스 밴드의 감사함으로라는 곡이거든요. 예, 즐겁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어, 지금부터, 어, 다시, 다시, 다시, 젠장. 아, 진짜. 젠장. <웃음> 어,